오늘 방송 노래 하시나요? 나 기분이 좋같아서 우리 언니들한테 위로받고 있어요. 저에게 말해보세요. 언니의 또 딸이잖아요. 막내딸. 괜찮아요. 네가 해결 못하는 거니까. 언니 방송 을그 매일 보잖아요. 영상을 맨날 봐요. 하이라이트. 커피 를 아픈지 젤 사건 알잖아요. 알죠. 언니는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. 커피가 누군지 알고 아픈지 누군지 알잖아요. 알죠. 근데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큰소리 치고 싸웠다는 걸 얘기만 들었을 때도좀 놀랬죠.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. 딱 가고 나서 그 일이 생겼대. 처를 제가 어떻게 처리해요 전또 저희 막내분들에게 말을 잘못한다말이 맞아요 니가 나이 잘거리죠 막내분들한테 한번 입 뺐다가 싸움날보내갖고그 뒤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랬는데? <웃음> 그분을 여기 롤이라고 말할게요 여기 롤 언니가 저희 이제 맨날 마감까지 있는 언니 있잖아요 오, 그 언니 테이블에 롤언니가 혼자 있었어요 네, 롤언니가 그 언니를 좋아한다고 평소에 저한테 말을 많이 하는데 있길래 그냥 어 그래 뭐 자기가 좋아하니까 있나 보다 하고 막 정신없이 이러다가 딱 갔는데 그 손님 언니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마니 어, 테이블 세팅 안하나? 이래가지고 갔는데 얼음이 아무것도 안쳐져 있는 거예요 제또이도막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막 죄송해요 이러면 다 해주다가 마감을 하고 네, 그 언니는 이제 술 남은 거 마트 시고 가신다고 해서 제가 대기실 가서 롤언니한테 언니야 그 저기 그 손님 언니 좋아하면 뭐하는 그 테이블 정리 아무것도 안돼 있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말안 하고 제가 이제 그러고 다시 나가서 그 언니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쑥제옆프로 오르니까 이렇게 오더니 왜? 그거 뭐라 그랬어? 그가지어 내가 손님 앞이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라 안 했잖아 근데 왜 굳이 언니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? 그래가지고 내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싶은 거예요 손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가라고 어차피 이 언니는 또 있는 사람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고 하다가 화가 난것 같길래 제가 먼저 사과했어 요 언니들 앞에서 얘기하거미안다 그중요 내가 진짜 너네한테 싸울 거 있는데 너네 싸울 거. 너희 치워 먹고 싸우고 남자답게. 예. 그 남자답게 주먹다짐을 해야지. 그, 아니 그 진짜 만약에 언니들 언니들 왜, 왜 뭐라 하더아 이러면 은어안 되겠다. 내가 산방치기 하면서 쳐버려요. 사실 저도 거기서 화가 지짜 여기까지는 왔는데 손님 앞에서 또할수 없잖아요. 이미 옆에서 남자 손님들이 니네왜 싸우는 데대그 손님 언니들 싸워라 라 내가 뭐라 했다! 이러면서 그 그냥 가 하고 있는 그런 거 나한테 말하는 안, 안 돼요. n l y some people, as a pound, only 는 o o k at a number o 다시 o 봐요 <웃음> 잘못했어요! 아니야! <웃음> 잘못했어 아, 아니라고요 내가 감정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가 don't know. I don't k n 언니가 d 뭐?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예 n 해줄 수가 없잖아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카메라 되는 게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<웃음> 방금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다 키치 저기 있는 거 제가 기억할 거예요 <웃음> 아니요 저... <웃음> 어. 언니 마음을 잘알죠 내가. 저는 언니가 좋아요 내가 왜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게로 오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는 이거 아부 아니에요 귀인이잖아요 나쁜 가게랑 안 가게 언니가 저를 구했잖아요 귀인이죠 뭐 이런... 그럼 너는 지금쯤 그런 내가 가면은 그런 영업 스타일대로 빨고 있어요? 아 만약에 언니가 안 걷었으면 음. 부르지 않았을까요? 안 좋은 가게 가서? 얼마나 좋은 가게예요 여기 큰일 나고 어, 어쩌고 생각만 해도 엄찍하게 일 했다 왜냐면은 피비님 사실 이가게랑잘 맞아요 전도 그리고 막 텐션이 높으니까 일할 때잘맞다 저랑 룸에서 일하는 가게 가면은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간지러운게 어떻게 있어요 아니야 가게 안 있어 모텔에 있어야지 피비 <웃음> 같은 동생에서 행복하지서 되게 맞고 그렇지도않아요 근데 얘는 밝은 에러지. 화이트 같아, 화이트. 어두운 에러지 수 있어요, 우리가. 그렇죠. 다 박지 않나? 오랫동안 <웃음> 사귀진 <웃음> 않았네. 잘 가요. 멀리 안 돼.